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얼굴 주름의 명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가주름, 눈밑주름, 다크서클, 광대주름, 팔자주름, 마리오네트주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린 이 목주름 어, 등이 있겠는데요. 뭐 열거해 보니 그 주름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여기 잘생긴 할아버지의 얼굴에 여러 주름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자주름을 보시면 빨간 부분에 볼살이 처지면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러로 꺼진 부분을 융기시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것 같지만 이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필러로 채워서 늘어진 팔자를 개선시킨다는 것은 흡사 이 처진 가슴을 덜 처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유방 밑주름에 그 필러를 채워서 채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진 살 자체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팔자 꺼진 필러를 맞아서 코옆 꺼짐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윤기가 되었을 때 악명높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인중이 길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꺼짐은 교정이 되었는데 흡사 원숭이상이 되는 경향이 이원숭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중이 길 경우 팔자주름 시술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핑크색 화살표 부분은 불독살내지는 졸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름을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얼굴에서 볼이 말라 보인다고 해요 볼살 지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저 노란 타원형의 무게가 빨간 화살표 그리고 핑크색 화살표에 더해져서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 육질형 얼굴이 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볼살 필러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나는 얼굴에 살이 너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이분이 볼페임이 있지만 도리어 엣지가 있으면서 말라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눈, 코, 입, 안고 중에 입술의 육질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쁜 얼굴 3대 살집인 애교살, 콧볼살, 입술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볼살 지방이식은 얼굴 여백에 볼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눈, 코, 입, 안꼬에 볼륨을 주는 것은 눈가 여백, 코옆 여백, 입가 여백을 줄여 얼굴이 작아지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무턱일 경우에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의 입꼬리 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볼살 처짐이 20대 30대 부터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꼬리 받침 무턱 지방식을 하는게 조금이라도 덜 처지게 예방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안면부로 올라와 보면 여기 눈 밑에는 하늘색 화살표의 다크서클이 있고요 또한 인디언 주름이라고 하는 녹색 점선 타원으로 표시된 광대 주름이 있는데요 이는 광대뼈부터 볼살 피부까지의 유지인대가 꽉 잡고 있어서 함몰이 되는데 만일 앞볼필러를 하게 된다면 녹색 부분은 윤기되지 못하고 노란색의 앞광대와 주황색의 앞볼살만 올라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볼살은 부해 보이면서 인디언 주름 함몰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밑주름에서 또 한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 녹색 점선 원 부분이 꺼졌다고 하여 앞볼 필러나 앞볼 지방 이식을 살짝만이라고 살짝만이라도 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 녹색 화살표가 윤기 되게 되면 눈은 필연적으로 깊어 보이게 되므로 만일 온팡한 깊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눈밑 필러나 애교살 필러는 극히 조심해서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얀 점선 화살표에 눈가 주름과 콧등에 가로주름이 있는데 이는 이마 눈썹 등의 이 상암면부의 볼륨이 이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콧등과 눈가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구겨지는 주름입니다. 따라서 콧등 가로주름을 필러로 채워서 없애려 하는 것은 자칫 콧등 미간이 두터워지면서 아바타형 그 얼굴을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이 눈가 까치발주름이나 콧등 가로주름의 원인이 이 중력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중력이니만큼 치료법은 이 위로 올리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암면부로 올라가보면 이마에는 빨간 화살표의 가로주름과 노란 화살표의 세로 주름이 있는데 가로주름은 이마에 전두근이 수축을 하면서 이마 피부가 아코디언처럼 구겨지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표정이 수십년간 이마 피부를 구겼다 폈다 하게 되면 이렇게 기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마주름 보톡스를 맞게 되면 눈썹을 올리고 있던 전두근이 이완이 되면서 즉 아코디언이 늘어나면서 눈을 덮게 되어 고약한 인상 이마보톡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잉여된 이마 피부를 절제해 내는 이마축소거상술 이외에는 이마주름이 있는 왼쪽의 얼굴과 이마주름이 펴진 오른쪽의 얼굴을 하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 물론 이와 같이 이마도 판판하고 전태궁도 넓고 쌍꺼풀도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른쪽과 같이 이마주름은 없지만 눈썹이 내려와 무서운 인상이 되기보다는 왼쪽과 같이 이마주름은 조금 있을지언정 넓은 전태궁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각자의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뭐 도움이 되는 시술이 있고 또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얼굴형이 다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얼굴 주름에서 어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시술들을 그 하나하나 어 짚어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고 저렴한 뭐 보톡스나 필러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하지 말라 그러고 어뭐 비싼 수술만 하라 그러냐 하고 어, 이렇게 좀 어,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미간 미간 주름은 그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뭐 수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시경 수술이라든가 관상 절개를 해서 추미근을 절제한다든가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보톡스와 필러 시술로 그 아주 어,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미간주름을 어떻게 간단하고 어, 저렴하게 이렇게 좋은 관상으로 말 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